음... 근데 저 신경 과면엔딩이래어 음. 거기에 바로 엔딩 구간으로 왔더라고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깰때라 요거 넘어가면 바로 엔딩 버. 편법으로 간 거지 뭐뭐내 가면 이 근데 저 시계 시계 시계 탑까지는 어떻게 가지? 으아, 판기와 아, 아아아아아 같이 나가야 돼. <웃음> 야, 저거 왜 저래? 왜 저렇게 돼있냐? 아, 근데 이쪽 동네는 어떻게 야 여기 시계추 장애물이 있는 데인데. 어디기까지 갔나? 응. 음. 어떻게 가는 거지, 저기? 아니, 그 앞쪽이다. 떠줘도 되네. 여기, 여기, 여기. 어디 있는데, 얘도? 어, 안 돼. 아니, 또, 저기, 옆으로 떨어지잖아, 이 미친 당근. 아 민폐 안되겠다 네네들 응. 응. 거기서 뭐하냐 네네들 거기서 뭐하냐 어, 애니부터 볼까? 아, 근데 이, 여기 시계주장애물이 있는데 여긴 어떻게 접근하는지 모르겠다 적금 불가다. 일단 글로 갈게. 떨어져서. 엔님 볼까, 그냥? 엔님 볼까? 클릭하고 있는 짓이 떨어져서 봐봐 요거를 누가 매달려, 매달, 매달려봐, 여기다. 이거, 이거 판대기 어디가? 여기 매달려봐. 어, 그거? 응. 나. 여기 매달려봐. 그렇지. 그렇게 해서 한 놈도 매달려. 아야, 아, 덕잠 새로... 로잠 들어왔다. 들어왔다. 응? 잠깐, 데들 들어왔다. 잠 와, 덕깐 잠깐, 잠깐, 잠깐, 안녕. 잠깐, 잠깐, 잠 누구 한놈 매달려서 두 놈은 들어갈 수 있다 여기. 아, 안녕. 아 저거 위에 뭔가 올려두면은 그냥 가... 들어가라. 안녕 얘들아. 그 그냥 어... 쭉 눌러봐봐. 어... 아그 신전 앞에 저 위로. 야 여기에 음, 누가 하면 그냥... 누가 등나무 같은 거 끼워놔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냥 우리끼리 가자. <웃음> 저 신전 위에 저 위로 떨어지는 길이 있더라. 바로, 여로 들어가. 방금 음, 버렸나, 그래서. 어. 가자. 저거 어, 어, 엔딩이구나. 어, 잠깐만, 어, 마우스 입력 시켰어실화냐고 아, 그냥 그어지자. 어, 됐다. 끝내? 전에 다시 깨볼래? 탐좀 하다 가자. 로딩 하는데, 왜래, 오래 걸려? 아 그러니까. 어, 그럼, 그럼 좀 그... 이따 하고 그... 완벽 공략하고 합시다 뭐 아마 두개 깨졌을 건데 아씨 로딩 왜 이리 오래 걸려 아 뭐... 로딩이 참 민성스럽네 뭐... 뭐야 이거 뭐... 로비가 이걸로 러비. 되어있으니까 어? 볼링도 있는데? 어? 야야 이 볼링맵 한번 해볼래? 뭐? 요아이승기 이게 해봐 볼링이라는데 맵 이름이 아, 아 이거 해보자 와, 아, 공 없어졌다 그, 야아공 그, 그 그래. 리슨시구나 발판으로름초기하다어우 아, 어, 주의하냐 볼링 어떻게 하냐? 간다. 아, 응, 내개 응, 아, 이거 소개할 면됩니다 응. 응, 응, 응, 오, 오십 점, 십 점, 짱. 네 이거 메인션맵 아니냐? 어, 메인션맵에서 그거 한것 같은. 그냥 그거만 따가지고. 이거 볼리어 되게 굴리는데 난 던지는 것 같은데? 몇 개? 2, 3 10점? 안되네 힘부족한네 9점 9점. <웃음> 뭐야? 10점. 잡고. 들어가네. 던지는 어렵다 이게. 내가 10점 해볼게. 우와. 어? 나.. 진짜, 어? 나 할만한데? 어. 던지는 거 할만하다. 얘 봐봐. 발가락 힘으로 멈티고 있다. <웃음> 뭔데 이거? ㅅㅂ. <웃음> 발가락 힘으로 멈티고 있다. 뭐였냐 방금. 레전드 찍었는데. 아.. 아.. 아 리셋어.. 몇 번? 던져라 <웃음> 리셋.. 아 진짜.. 공도 번지다. 아, 덮고.. 고 방해된다. 이래야 안 된다. <웃음> 음, 아니, 방해할 음. 필요 없다. 아, 저거였어? 어흥. 저, 저거만 열면 돼가지고. 여기서 근데 머리 위에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 동상. 그것도 깨질라나, 혹시? 아, 아. 던지기가 안 되는데, 이거. 된 되는 거니까. 안 되네. 내가 해볼게. 야야, 리셋리셋어르르르셋르 리셋, 리셋. 간... 가자, 가자. 동시 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웃음> <쉽긴 해>. <웃음> 너 일로 근데 이걸 와. 어떻게 써야 는거야너 일로와, 너볼링핀으로때릴거야아 <웃음> 맞았어 심지어 <웃음> 스트라이크 아 응. 좋아, 나 아주 자연스럽다 방미성 <웃음> 예, 잘했다 어 다른 맵판, 다른 맵판 해볼래 다른 것도? 그래 왜? 다른 것도 뭐그탕작마당에 많더만 보니까 그거 다 깨고 하자 그럼 일단 다른거 깨고 오자 일단 다크나 그런거부터 다크? 아지텍도 다안 깼다 아직 걔한다 그정도 깬거다 도전 과제를 안 깼다 다크 깨볼래? 일단. 나 다클 안잡봤다아 아, 실패했다 밟지마 임마넌 밟았으니까 떨어진다 너는 빵 아래 눈빵 잡은 눈빵이다 아툭 너도 <웃음> 잡고 떨어질래 아 그걸로 얼굴을 문대 봐봐 <웃음> 공도 공, 공봐 공도 봐땠다공 예, 잡았다 공 잡아 양손으로 잡아봐봐 공공 <웃음> <간다! 웃음> 양손으로 잡았거든 일단 공 양손으로 잡하지 않나 저, 잡아볼게 공이 안 잡혔는데 오케이 됐다 양손으로 공 잡았다 아나또 꼈다 <웃음> 그러면 다크로 갑니다 아 다크로 가자 어둠이다 이 새끼야 어? 너무 유식한 영어 난 다크가 어둠인 줄 몰랐다 아내 네, 어깨가 야, 문 막은 판자를 이용하지 않고 깨면 도중까지 깨진다. 뭐, 뭐, 뭐라면? 어둠. 그거 깨지 말고 깨면, 여기 있는데, 길. 거기? 거기 뭐 있어? 게이바. 아, 굴, 그, 아, 굴 쪽으로 나갔는데? 어, 저기 있다. 아. 예, 예, 예. 밀어. 뭐다? 여기로 가보자. 어토있있 아, 토크, 토크, 토크, 토크, 토크, 토크, 토크, 뭐하고 있노? 크토가 토크, 상자를 크로크다 나이스. 아니 근데 다니러 못 나가고 있다 아, 안녕 얘들아 음 어, 뭐야 아니, 형, <웃음> 왜 저기있어 야 여기 아, 도끼있는데 위에 응? 네? 어. 도끼있는데 나도 그어로 가봐야지 도끼는 필요없으니까 버릴게 어 도끼 필요있는거 아니었나 필요없다 우리 이런거 따윈 필요없다 덕구 당근 방이야해봐 들어가야 되구나. 반쪽으로 갔다. 어, 어, 왔다. 어어. 왔다. 씨발. 아, 나가. 떨어졌어. 나 왔어. 아, 씨발. 그리고 나 따라서 여기로 와봐. 아, 야, 도끼 들고, 여기로 와봐. 도끼를 나랑 같이 빼자. 나무 빼야된다, 이거. 덕골 일단 문 열어줄까? 아니 너의 도움 다임 필요없다 독분은 알겠다 이 당근아 그러면 어쩔, 어쩔 수 없지 그러면 나는 한번 열어 놓을게 너도 꼴등은 어쩔 수 없구나 당근 그렇지 도깨가 어딨다는 거임 여기 있는데 니가 어딨는데 받아줄 사람 위에 있다 위에 오른쪽? 어 여기좀 잡아줄 사람 그 위로 올라가는 길이 있다 아 껴었어 어? 넘겼다 도끼 왁 떨어졌다 도끼 이거 챙겨가야 돼 도끼 그거 쓰는 것 같은데 어그 아마 가면 나무배라고 돼있을걸? 어어 맞음 나, 도끼, 도끼, 도끼, 도끼, 도끼, 내가 주워갈게. 뭐야, 다들, 다들 어디 갔어? 당근만 개인의 행동을 한다. 아, 네, 네, 야, 내도구 비켜와봐. 비켜와 어, 어, 뭐야. 어. 내도구 어디 갔는지 안 보인다. 아, 또 떨어질 뻔 했다. 아, 당근한테 히오스를 알려줘야 할것 같다 늘렉 어, <웃음> 걸려서 꺼질걸 어미친 어, <웃음> 히오스 해봤는데 렉 걸려 여기서 뭐 당근이 일을 잘마했다 아, 예, 잘 앉아 있는 데 씨. 그것도 쳐서 굳이 떨어뜨려 버리네미친놈 와. 와, 아, 진짜, 씨, 가만히 있는 사람 옆에서 쳐가지고 떨어뜨리지, 넌? 아, 그러던데, 미안하다. 자빠져, 이, 이 나무야. 자빠져, 이. 가자. 자빠져, 이만. 죽어, 이 당근아. 이, 당근 어, 녀석. 야, 독... 어, 도끼로, 어? 야 독구, 이 도끼, 도끼니 있을래? 어? 도끼가 있을래? 어. 자, 저 당근 녀석을 배워버려. 내가 봤을 때저 당근 녀석이 모가지를 따야 될것 같다. 우라 아, 어, 잠깐 떨어졌다. 이건 다 당근 때문이야. 어. 아, 모 그, 당근? 이거 아래 담는다고 너이 자식 너만 없었어도 이거 떨어진 것도 당근 때문에 어, 아 어, 잠깐만 그렇지. 야 나무판자 쓰지 말라 했지 내가 아야 아 다시 해야 된다 이거 당근 때문에 왜? 이거 못 막은 판자 안 쓰면 깨진다고 아이 자식 다시 해야 된다 으아 아, 어어? 내가, 내가 저안 어, 돼. 저 움직이지 말라 했잖아. 아, 왜, 꾸 어. 어디가? 아, 이 자식. 저 당근 녀석 때문에. 뭐 움직이지 뭐, 말았음? 저 뒤에 있는 저 판자. 움직이지 말고 깨래. 하이자집 아, 먼저 가겠다고 날 뒤로. 밀었어 미친. 네가 다시 밀면 된다. 이건 이거. 올라가서 두길 하나 들자. 오 중간 올라갔네. 올라가자 잠깐만 이거, 를 제대로 잡자 이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도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 도끼를 이상하게 잡았다 어? 뱉네? 어 됐다 됐다 됐다 한 놈씩 가야겠다 이거 나무 어딜까? 어차피 아, 쓰러져도 아니, 되니까 어? 저장됐다 덕구 한..하나? 이 햇불 하나씩 뽑아서 가자 누구 하나는 어디... 랜턴을 쓸수 있다 당근은 회뿌이다 이거, 이쪽으로 가자. 음. 음. 어, 모르다, 무르 석탄 필요한가 본데, 이거 왜 있지, 여기? 이거, 이게 왜 여기 있냐? 요거 회뿌은아야 여기서 열쇠를 주저해야 된다 응. 철광석을 찾아봐봐 예이 모르도 있는거 보니까 여기서 열쇠만 들고 가야되는데 아니 이거 모르를 여기다 넣어볼까 어 열쇠 끊어주고 내가, 일단, 이쪽, 왼쪽으로 하고 있거든, 왼쪽으로. 왼, 턴 있다, 맞자 왼턴 타고, 길 따라오면, 오면 될 거임. 이, 이, 이, 모르는 어디다 쓰는 거지? 일단, 뭐, 그런 거 필요한가 본데. 여기서 아, 열쇠 만들어야 돼. 음, 총 중, 중 왼쪽으로 하시면 왼쪽으로. 열쇠. 여기로, 여기로, 여기로. 근데, 어딨냐? 어, 잠깐만, 여기 다시. 저 시계탑인가? 여러분, 오프레임을 합시다. 아, 저 시계탑을 40초 만에 올라가라고 해볼까? 시계탑을? 어. 어 근데, 어떻게 가지, 저기까지? 저 시계탑 보이지? 40초는 힘들, 응, 40초 만에 가라는데, 40초 만에 올라가라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근데, 어째 가는줄 모르겠다, 저 시계탑을. 어떻게 가지? 아, 저기 길 있네. 충환이, 그거, 오른쪽 거좀 해봐줘봐. 오른쪽 거. 여, 어, 여는 어, 른쪽에 저거. 여는 거. 돌 돌맹이 놓으면 되지 돌맹이 돌맹 돌맹이 너무. 돌맹너빠져나오 돌맹이 돌맹이 돌무돌무돌맹무돌이 돌맹이 너이너이 너무. 돌맹이 너무. 돌맹이 너무. 돌맹이 너무. 돌맹이 너무. 돌맹이 이쪽에이 아 아이, 위쪽 일단 저 동굴 동굴 저쪽에 동굴 하나 있다 이가저 안에 보면 나중에 가보자 일단은 일단 나... 저... 저거부터 깨보자 식대탑 먼저 가야되면 일단 동굴도 나중에 가야되저또 되긴... 뭐했냐? 이거 들어올려졌네 어? 들어올려졌네 어, 총환이 그거 들어오려면 밑으로 오면 돼, 밑으로. 아, 이거 떨어지는 걸 형편없게 떨어지게 해가지고. 형편... 여기서. 시계탑, 나, 그럼 올라간데 40초만에 올라가는 게미션다 어, 40초? 있다. 40초. 시계탑, 점프, 여기 점프맵이거든? 봐보면. 나도 해볼게. 점프맵이라가지고. 아, 점프맵이면 40초가. 아이씨. 이거, 그, 저기서 왼쪽으로 돌면 될 거야. 오케이. 약간 커브길 구간. 정확대로 가면 40초가 좀 빡셀 거 같긴 한데. 커브길이 있으니까. 너무나. 아,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는데. 음,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는데, 쬐끔, 약간, 좁아가지고, 발판가. 아, 아이, 이런...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되지 나무 나무 밟고 아아좀 빡세겠다 조금 아나나왜 꺼리냐 왜 조금 빡세겠다 아 어디까지 밀어가는 거야? 덥고 어디서 뭐야? 광산에 있나? 몰라 광산에서 광산에서 그거 수액 수렙, 수액해야 돼석탄들고나이 시계 탑 붙어 40초 안에 올라가 보자. 근데 아마, 하려면 나중에 나 혼자 와서 깨야 될것 같은데. 어, 다 같이 해야 아마 그 40초가 어. 될것 될 같아. 저번에 그거처럼. 그, 어디, 된장간 그거처럼. 아, 아, 여기 시계추 매달려야 된다. 된장. 자, 고쭉 올라가고 시각탑만에 잘못하면 러, 떨어지셨으니까 조심하고 거기 중간에 구멍이 있어가지고 만나고 잘못, 왔는데, 안깨진다4 0초가 아, 맞대 하이쪼가 하이쪼가 가 하이쪼가 하이쪼가 하이어가보 있다 에있지 않아? 어태엽이 있다. 음음음폐업거 돌려야 될 거야. 뭘로 어, 뭘로 돌려야 되는데, 뭐뭐 어, 어, 뭐, 뭘로 맞춰야 되는데, 그몰라 일단 돌려봐야 될 걸. 나도 정확하게 그거는 결과. 열두 시였나 열두 시 맞춰봐. 여섯 시다. 여섯 시가. 몰라 시계 더 올라간 거 다시 해볼까? 내가좀 오래 걸렸다 올라가는데 다시 해보지고네 뭐. 시야탄 먼저 가는 거 맞나 이거? 음 상관없음 그저 밑에 광산 있어가지고 광산도 가도 되고 광산도 가야 돼가지고 어차피 저쪽에 깨보자 난 그럼 일단 광산 갈는데 응아 음. 진짜 잠가만 늦잖아 아 이거 개 짜증 나는데 어려움 저거 좁아가지고 커브로 약간 90도 커브 좁아가는게 아니라 얘가 이상하게 잡으면 시간 소모 엄청 된다 아아 얘가 아. 이상 덕구 어딨냐 죽었냐? 여기로 가서 덕구 시계다 모르는 거 있는데 야 빨리 가야 돼. 디 이거 40초 안에 올라가야돼 나 일단 광산에 광산에 일단 들어와서 하고 있는데 카트 꺼내야 돼가지고 어, 안, 안에 있는거 아씨 나무새끼 쪼갔네 아야 아, 아좀좀지체됐다 다시 해보자 그냥 평범하게 클리어하면 안 돼? 굳이 시계 다 몰라야돼? 응런전같은데아 음, 근데, 근데 약간 시계 뭐 태엽 있는거 보니까 뭔가 있는거 같은데 아, 난 도전까지 깰라고 하는거지 카트! 덕구 어딘 시계탑에 있음? 음 응, 덕구 시계탑에 있네 아 쟤라 아얘얘 얘. 자꾸 흔느적거려서 떨어진다 이가잘 <웃음> 가다가 흐... 광산 쪽에 와보면 마인카트 하나 있거든 내가 그걸 줄여놔가지고 아 어, 왜왜 안 잡는데 이번엔 오오 <웃음> 오, 건너왔다 미친 링 오브 엘리시 뭐야? 아씨 또 마우스 씹혀가지고 어, 자금 아, 잘 잡고 있을때 갑자기 풀렸어 시발. 씨발. 그니까 러 이거 잡다가 지 혼자서 안 잡혀가지고 막떨어진디 아까도 방금 그랬다 아 이번엔 또 쓸데없이 잘 잡았어 이거, 이거 나 처음 이래 빨리 가는 게 나을 걸. 같 음... 빨리 가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다 아 그냥 그냥 오. 나무를 안 잡으면 바, 된다 와 아, 방금 우클릭도 방, 방, 방, 방, 씹혀가지고 시계초에서 떨어지는 걸로 끝나는 줄 알았다 와 시, 클릭 씹히는 거 진짜 뭐무 아, 안 보이네 이또클릭 아, 씹혔어 아 진짜 음. 이쪽에서 아, 네, 보일 것 아, 같다 오른손 들지도 않는데 씨초안에올라온는 왔는데 나 혼자 끼어서 안된거 같다. 어... 어, 전부 벌써... 다 깨야 안. 응. 어, 멀티는 그래야 됨. 멀티 기준. 어씨 뭐야. 멀티가 좀뻑뻑해 가지고. 들어볼까? 아 진짜. 오클릭 시계 바늘을 앞에 마 앞에 덩 치고 뭐뭐 없었어. 시계빵 먼저... 잘 굴려야 될 거임. 한대 모아라. 어, 그래. 열두시로 모아라는데. 뭐 뭐가? 이거 태엽 잘 감아서 1 2시 만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종물열래 음. 도고 해볼래? 이거, 이거 잘 돌, 잘 굴려봐봐. 1 2시 만들어야 되는데. 진짜 난다. 아닌가? 아.. 시계바늘.. 거의 다루렸네 한신 이건 뭐지? 딱 맞는데.. 12시 됐다.. 야 이거.. 이거 꿀리면 되겠다.. 아 뭐야? 뭐야 이거.. 거안 돌아? 야, 약간 삐딱한데 골고놀놔 와아아아아아다 됐다 다 깨졌다, 깨졌다. 깨졌다. 깨졌다. 그 다음에 뭐 해야되는데 잠깐만 나 그대로 가는 중 열두시 까지졌음응뭐 남은거 있음? 뭐 없음 그냥부 뿌사짐 이거 뿌사짐? 어 그래 어어 이거 녹이면 그래, 된다 봐. 어. 거기보면 뭐, 뭐 있을텐데 그거 녹여야된다 그 종하고.. 아 뭐.. 너왜 자꾸.. 죽은 척하냐 어.. 하는... 어.. 저긴네 저긴네 <웃음> 저기 위에 위, 위에 위에 위에 음. 여기 위에 그렇고 아우클릭 씹혀서 안 들려 손안 올라가 시발 <웃음> 모르 치울게 이거 저장해서 음. 넣어봐봐 너.. 너... 광산도 있다며. 화력이 부족한가? 아, 니가 끼워서 그래. 덕구 끼웠다. 오케이. 제대로 쑤셔 넣어보자, 이걸. 덕후 끼 이거 화력 부족한 거야, 하는 거 아닌가? 아, 그래. 저기 석탄이 있드나 응, 음, 저, 광산에 석탄 켜야 돼. 카트, 카트 이거 내가 들고, 뭐. 카트 저기서 안에 거좀 빼줘. 꼴,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어, 저 안으로 들어가도 됐고. 그럼 난 이, 이거를 똑바로 한번 넣어 놓아 볼게. 어허. 응, 똑바로 넣었다. 됐어. 뭐, 안 되잖아? 동굴 가보자. 어, 일단. 광산술에 끌어야될거같은데 음광산술레 여기있음 여기 끌어봐봐 야야 탈선했다 광산술에 <웃음> 수레가 약간 좀 되게 힘들어가지고 조종하기가 아야 여기 손잡이 있는데 왜 그렇게 하냐 근데 그쪽을 당겨서 그냥 손으로 들고 오는거 아니야? 응아 아니, 근데 뭐, 말은 뭐, 원래 저 앞에 앞에 있었어둘로막혀었어야 근데 얘는 왜 이리 반짝이냐 뭐가? 야, 어차피 사람도 많은데 굳이 광산 카트 안 써도 될것 같은데 손으로 들고 가자. 올라갈 수 있음 여기? 응. 음. 야그광산 카트 빼봐봐. 그때 못 나간다. 오히려 그거 바깥으로 빼야 하는 거야. 이가 그쪽으로 음, 그럴 것 같아. 이쪽으로, 보자 이쪽으로 안쪽에서 당겨라. 그걸 두나 손잡이 잡아봐. 땡겨, 땡겨. 이거 치워버려 그냥. 아, 아, 아, 아, 어퍼, 아, 어퍼. 어, 이거 어퍼 그냥. 어퍼, 어퍼. 됐다, 됐다, 됐다. 그다음에 속탄. 이, 이거 들어. 폭탄 꺼내 폭탄 내에 그, 그거 그냥 돌인데? 어, 어 돌이가 이거. 근데 어, 왜 그거 안 짜고? 일단 한번 보자. 폭 보자. 폭탄 들고 가자. 폭탄 없지, 그거 말고. 어, 뭔가. 하나도 있지 않나? 어. 그러니까. 내가 아... 들고 있는 거왜 계속 잡고 있어? 내가 먼저 들었는데 내가 잡고 있었는데. 알겠다, 넣어라. 그거 하나, 그거 말고 없을 거야, 불 붙이피자. 어, 햇불 어째 노 햇불, 야, 넣었어. 없어졌네, 그냥. 됐네. 됐다, 됐다, 됐다. 여쇠에 나왔다. 열쇠 주소. 여쇠에 나왔다. 주소, 주소. 뭐에요? 뭐에요? 뭐에요? 죽자 <웃음> 한, 한 명은 좋아 한 명이 갑시다 <웃음> 거기다 뭐, 꼽아봐봐 이걸 또 맞춰서 꽂아야돼? 어 줘봐 판정을 깜빡할거임 그냥 대충 꽂으면 될거임 그 선이 지하라서 움직여가지고 오, 원래 이래하면 꼽아지는데 내 좀.. 내가 너무 짧게 잡았다 이걸 이렇게 해야 된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아꼭 어, 돌리면 돌려야지 <웃음> 야 누가 돌려봐봐 저거를 측면에서 잡고 하면 될것 같아 됐다 됐다 열어 램프 들고 가볼까? 램프 아예 뭐 들고 갈걸? 덤프덤왜 그래가지고 버려 올라가다 올라가다 올라가다 뒤에 뒤에 뒤에 뒤에 여기 뭐 도중까지 뭐 있는지 뭐 한번만 더 보자 어둠에서 스위치를 조아가는 출구 덮개에 매달려있기 출구 덮개? 아 나중에 도착지점에서 하는 거네 아나그 뭔지 알것 같다 뭐야 음. 그리고 거 그... 이게 좀 길어가지고, 다크, 이게, 맵이. 안다, 아, 이거 50분 걸린다, 맵이. 아, 왜안 올라가죠? 점프, 마우스가 살짝 찝힌다 여긴 뭐냐, 옆에? 아, 나무판자, 저거 해. 절대 움직이지 마. 왜? 뭐 그거, 어, 그거 안 움직이고 깨는 도전까지 있어서 그거 깨고 있다. 아. 응. 네가 어. 움직였어, 저거. 이거 다시 했다, 이거. 열리드라고 저게 보니까. 아 그니까 어. 저기 열리드. 걸어졌어. 그한 놈씩 가야 된다. 잠깐만, 다시 잡봐야 돼. 나산 꼭대기 왔어. 여기가 <웃음> 뭐뭐있잖 않나? 뭐 있을 건데? 아, 일단 가 볼게 나도. 꼭대기에 뭐 없으면 그냥, 이거, 레인, 마인카트 타고 가도 되고. 어딨노? 어? 뭐 없으면 꼭대기에? 뭐 봉우리 같은 건 있는데. 없으면 그냥 나 마인카트 타고 간다? 아니, 한번 둘러보자, 임마. 아하. 어? 탐험내 해봐야지. 우 와, 조지. 마인카트 타고서 되게 재밌다고. 응, 음, 마인카트 뭐 있는데, 여기 잠한만디비보고 가자. 디비보 산에 뭐없지 그런 거 같은데, 내가 봤을 때. 내려갈까? 파트 타고 가면, 타고 가면 될 거야, 아마. 응, 음, 일단 나 떨어질래. 뭐, 딱히 안 보이는데. 더... 나 탈, 나 탈래. 아, 어, 야, 어, 어, 어, 아는가 잘못 봤나? 그니까 뭐 잘못 봤나? 내가? 왜 탈선했나? 나너 잘못 봤는네못봤로 칠게, 내가. 왜 탈선했나, 저거? 어, 탈선했다. 탈선해라. 나 제대로 탈선했다. <탈수는> <웃음> ]에서는. 아, 저거 없어도 되는 거 아이가, 근데. 어. 근데 타고 오면 되면다 아이가, 저거. 음. 오! 살아가자. 어, 어, 뭐야, 아, 저거 잡고. 어, 잠깐만, 이거 뭐야. 오, 또 저장 중입니다. 아, 덕후 왜 이렇게 빨라? 응, 음, 엘리베이터가 배터리가 없어서 고장났어.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엘리베이터가? 올라와야 돼. 어, 배터리 아, 고장났어. 잠깐만 야올라와 요거 누가 돌려주면 고맙고, 이거. 자네가 돌려라. 건전기 래가 들고, 건전지. 이거 빨간 거 돌리면 되나? 응. 음. 그, 건전지 있음? 안 해? 건전지 없을걸? 돌 건전지가 돼. 없다. 그거 안, 안, 돌아가, 안 돌려도 됨 건전지 음, 건전지 찾아야 한다. 레일 있고 거기 안에 두개 있을걸. 어이이 이 안에 건전지 있을 거임. 이 밑에는 뭐냐? 어 여기 밑에는 안 밑에는 그냥 밑에 뭐 있나? 뭐 어떤 걸로 들어갔는데? 수장 안에 뭐 없는데? 너 이쪽으로 올라가야 될걸? 이거 이 건전지 여기 여기 여기 여기 건전지. 건전지 쓸게 어느 정도냐? 더블 a 건전지 겁나 큰거 하나 굴러간대. 어. 아, 다, 하나 떨어... 다, 다, 다 떨굴까? 어, 다 떨구, 쟤 뭐, 뭐가 필요한지 몰라가지고. 쫓긴 그한 3개 거. 으악. 세개다 들고 오면 될걸. 자, 쫓긴 한 거. 그거 들어감? 쫓기는거 한번 꼽아볼까? 음. 다 넣어봐야 돼 그거는 병인데? 전지가 아니라 그런가? 병가? 일단 나타났다 아, 하자. 혹시 이제 추락할 수도 있으니까 됐다 다 니들 갖고 온거다 배터리 아니다 다 병이다 그냥 병 그냥 병가 맞네? 크기가 그럼 그런... 에휴... 이건 아닌 것 같다 난또 그런 전지인 줄 알았어 아... 아니다 아니, 이거 아니, 병이 아니라 아. 퓨즈네 퓨즈임? 어 퓨즈 아 그러면 저 이거 맞잖아 전지는 찾았다 어디? 이게 전지다 근데 나가는 길이... 어디 는데 어디지? 아문 열어줄게 아, 문 열어줄게 문안 열리나, 이거? 내가, 내가 막힌 거 풀었다. 앞, 앞에서 밀어봐봐. 아, 됐다, 됐다, 됐다. 들어들어들어 어. 전지 찾았다. 어디 졌어 저기 안에. 얘다, 얘다. 지금 몸, 몸, 퓨즈 가지고 전기. 얘가 건전지. 내, 똑바로 잡고 끼워, 띄워, 끼워 넣을게. 아. 그리고, 될게. 이거 꼽아 놓았다 돌려. 넣었어 나도 돌릴게, 반대쪽에서. 한쪽으로만. 크랭크 발전기, 이거 돌려. 크랭크 발전기. 들고 있음? 이쪽으로 돌려. 어느 쪽으로? 이쪽으로? 어, 됐다. 다 됐네. 응, 음, 됐다 됐다 됐다 꺼네야 근데 이거 출구가 어디냐? 저엘리베이터 어, 타고 올라가야 돼. 출구 덮개는 뭐지? 근데. 출구 덮개는 난 덮개는 뭔지 모르겠는데 그 가면 이불입 있거든요. 뭐야? 이불? 음. 이불 하나 있어가지고 여기가 가면. 아, 쪽에 이쪽에아데이거엘 여기. 이쪽에, 이쪽에. 이터잖이 여기. 여기. 여기. 난저 밑에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이 버튼? 음. 이거 그냥 엘리베이터 버튼이잖아 잠깐만 야 끼워져 껴줘. 깨웠다 가자 올라가자 아 눌러 아아왜 왜 똑바로 안 눌러 이거어왜안돼 근데 배터리 하나 도있어야 건데 두개 드나 아 맞네 하나씩 할걸 양쪽에 어. 그 안에 찾아보면 있다, 어둠아. 맞다, 나도 이거 한지좀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잘안 나네. <웃음>